<laughs> <laughs> oh, yeah. Not, mm? Not the... They use that steel. Cool. The whole enclosure and you get these little things n e c t a o r for a dollar and hold on to them and then they That is so cool. Oh my gosh. Hey, that's perfect. That's dinner, right? Yeah. What is this? Uh, spotted bass, I guess. Uh, I've never caught them myself. But, well, except now. Um, I don't need babies. o t t h a o mine! <laughs> yeah, don't post this! yeah. yeah. <laughs> Nice cast. I got it perfect. There's Bison and his owner catching some fish. We didn't know. 여기, 여기, 여기. <웃음> 고사리가 그냥 길에 널려 있습니다. 어, 아직 워싱턴에 간 것도 아닌데, 워싱턴에 도착한 것도 아닌데, 여기 이렇게 많이 있네요. 워싱턴에는 진짜 길 여기저기 고사리 천지입니다. 고사리 천지. 음, 근데 아직 캘리포니아, 북부 캘리포니아라서 그러나요? 고사리가 좀 눈에 띄네요. 음. 고사리를요. 여기 굴비. 굴비 국에다가 <웃음> 그냥 놓았어요. <웃음> 처음에 음, 데쳐갖고요. 아니 삶아갖고 물 버리고 찬물에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어, 굴비 예, 놓고 간장 놓고 고춧가루 놓고 다시 다 놓고 그리고 그냥 끓였습니다.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. <웃음> 예. 이게 제 아침입니다. 어디 한번 국물 맛을 한번 볼까요? 여기. 보이나요? 음, 그런대로 괜찮습니다. 고사리 맛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? 고사리만. 음. 고사리. 자, 음, 부드러워요. 부드러운데. 음 입에서 부드러운 맛은 느끼지는데 간장맛이 더 많이 느껴지는데요 <웃음> 네, 저는 그러면은 고사리, 조기, 조림, 국이 된, 국이네요 국. 음, 에다가 아침을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음.